A1부터 H1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은 이중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A3부터 H3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셀 스타일을 20% 강조색 5를 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H16셀에 합계 지급액 총액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글자는 쭉 드래그해서 지워주시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빈 셀을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H1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셀로 가도 항상 표시가 됩니다. 크기에 대한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E4셀부터 h16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의 맨 뒤에 원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메모의 내용이 내용을 가려도 상관없고 클릭해서 위치를 조금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A3셀부터 H16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B16셀부터 D16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대각선을 적용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하시고 확인. 표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총점이 260 이상인 고급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조건은 A21셀부터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A21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성별이 여라고 했기 때문에 여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 다음 여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같은 줄에 조건을 적겠습니다. 총점이 26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60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결과는 a 2 5 셀에 레너라고 했죠. 표를 클릭해주시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를 클릭하시고 조건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복사 위치 A25셀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결과값이 성별이 여자이면서 총점이 260점 이상인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와 OR 함수를 사용해서 3월 4월 5월 점수 중에서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OR을 써서 하나라도 85점을 넘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지컬1은 첫번째 조건을 말하죠. 그래서 3월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85점 이상인지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이제 OR 함수 안에서 콤마를 찍으면 또는이나 이거나가 되는거죠. 그래서 3월이 85점 이상이거나 다시 두번째 조건은 4월이 85점 이상 콤마 찍으면 이거나 5월은 I자로 클릭이 안되죠 그래서 위의 셀을 클릭하시고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D3 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85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3월 4월 5월 중에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true가 뜹니다. 엔터키를 쳐주시고 자동채우기를 아래로 끌어서 결과가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true와 false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if문을 쓰겠습니다. o와 앞에 if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는 true, false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애기 때문에 OR 함수로 이미 구했죠. 맨 뒤에 콤마 value if true는 값이 참일 때죠. 참이면 합격이니까 쌍따옴표 합격을 적어줍니다. 콤마 값이 거짓일 때는 불합격을 적겠습니다. if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끝났습니다.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금 총액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Sumif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합니다. 먼저, Mode를 쓰겠습니다. 는, Mode. 가로 열어주시고,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되죠 기부 횟수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다듬고 엔터 치시면 기부 횟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가 6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은 3번 나왔고 8은 한번 7은 한번이니까 가장 많이 발생한 빈도수는 6입니다 이제 그 6이 들어가 있는 기부금의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SUMIF를 쓰겠습니다.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범위를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가지고 6을 구했죠. 그 6을 찾을 범위는 기부 횟수가 되겠죠. 범위 씌워주시고 콤마 이제 SUMIF, COUNTIF, AVERAGEIF처럼 IF가 뒤에 오는 조건은 항상 쌍따옴표를 써서 조건을 쓴다고 했습니다. 쌍따옴표 같다 쌍따옴표 그리고 함수는 쌍따옴표 안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다 뒤에 end 연산자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뒤에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를 말하는데 기부금 총액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기부금 총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s 움 m if의 조건식에서 같다를 표현할 때는 는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는을 생략하면 and 연산자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는과 and 연산자를 지우시고 엔터를 치셔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거나 같다, 짝 뭐 이런 값을 쓸 때는 반드시 엔드 연산자와 함께 쌍따옴표에 묶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엔드 연산자를 쓰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를 빼기 위해서 는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와 sqrt 함수를 사용해서 성과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는 sqrt 를 하시면 제곱근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근무연수를 클릭해 주시고 가로 닫으시면 근무연수의 제곱근이 됐죠. 곱하기 기본급을 해주시고 엔터 치시면 성과금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성과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값을 보면 정수처럼 보이지만 자릿수 늘림을 해주시면 소수점 이하 자리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값들을 굳이 자릿수 늘림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 자리를 보여드린 겁니다. s q r t 앞에 트렁크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sqrt로 숫자를 구했기 때문에 맨뒤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0을 적어주시면 정수가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소수점 이하의 모든 자리가 0이 됩니다. 됐죠? 이제 자릿수 줄임하시면 이 상태가 됩니다. 시험에서 여기에 간격이 벌어지거나 줄어들어도 채점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자릿수를 늘리면 감점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릿수는 절대로 늘리시면 안됩니다. SUMIF, COUNTIF, AVERAGEIF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서 팀장이 아닌 사원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카운트이기 때문에는 카운트이프를 쓰겠습니다. 카운트이프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레인지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입니다. 조건은 팀장인지 아닌지 검사할 거니까 지기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콤마 카운트 이프, a 미프 에버리지 이프 이런 것들은 조건에 쌍따옴표로 조건을 묶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쌍따옴표, 같지 않다는 부등호가 서로 마주 보는 기호죠. 그리고 팀장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쌍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팀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시면 안되죠 맨 뒤에 end 연산자를 적어 주시고 쌍다운표 명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브이로그과 위크데이를 사용해서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를 이용해서 태어난 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크데이부터 써보겠습니다. 는 위크데이를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시리얼 넘버는 생년월일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숫자 1이 일요일인 게 1입니다 그리고 숫자 1이 월요일인 게 2번이죠 그래서 2번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해당 요일이 구해집니다 근데 1이면 월요일이 찍히길 원하기 때문에 구분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있죠. 그래서 VLOOKUP을 씁니다. 더블클릭하시고 위크데이 앞에 VLOOKUP 찾는 값은 위크데이로 찾았기 때문에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표의 범위입니다. 왼쪽에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아래로 내릴 때 여기 표의 범위가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첫번째 열 두번째 열 두번째 열에 있는 요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라고 적습니다. 콤마 정확하게 1번이 있고 그 1번을 가져올 거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부분합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표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을 누르시고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을 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부분합을 클릭해주시고 구분별로 등록비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구분을 하시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비니까 등록비만 체크하겠습니다. 새로운 값의 대치는 체크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확인 다시 부분합을 클릭해주시고 등록인원에 합계니까 함수를 합계를 해주시고 등록인원만 체크하겠습니다. 두번째에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해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목표값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센터별 스마트기기 판매 실적표에서 강남센터에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 e 4셀이 9천만원이 되려면 판매 대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 4셀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수식셀은 판매 실적이 수식셀이죠. 찾는 값은 9 0 0 0 0 0 0 0 0 0 0 0고 판매대수 D4셀을 바꾸면 되죠. 클릭하시고 D4셀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은 8 4 0 0만원인데0 0 5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113대가 되면 9 0 0 0만원이 됩니다. 확인 매크로 문제를 푸실 때는 표 바깥 셀 아무 셀이나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합계를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합계란을 클릭해 주시고는 SUM 가로 열어주시고. 세트수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합계를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블럭이 씌워져 있든 셀을 클릭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록 중지 단추를 넣어주겠습니다. 개발도구에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C3셀부터 H5셀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1을 클릭해주시고 딜리트로 지우신 다음 합계로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합계의 내용을 블럭 씌워서 지우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후에 클릭하셨을 때 합계가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표 바깥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A3셀에서 E3셀까지 범위 씌우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A14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놓으시고 상단에 홈탭을 누르시고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를 클릭합니다. 블럭이 씌워져 있든 빈 셀을 클릭하든 상관없습니다. 기록 중지를 하신 다음에 도형을 넣어주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을 선택하겠습니다. Alt키를 먼저 눌러주시고 G7셀부터 H9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흰색 채우기를 해주신 다음에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웃는 얼굴을 클릭했을 때 노란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 차종별로 내국인과 외국인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는 내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도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랜저부터 카니발까지 모든 내용이니까 외국인의 전체 범위를 씌워서 Ctrl-C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클릭해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차트에 포함이 됩니다.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단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내국인 슬래시 외국인 렌트카 예약 인원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축 아래 제목도 넣어주겠습니다.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축 제목에 차종을 적어주겠습니다. 세로 축의 주 단위를 1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숫자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단위 기본 5.0을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BMW 요소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클릭 클릭 하시면 더블 클릭이 아니고 클릭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시 클릭 그럼 전체가 선택이 됐죠. 다시 한번 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 위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를 하겠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둥근 모서리를 클릭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